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어? <웃음> 이거 900만원짜리 계정이에요? 야, 좀손 떨린다. 900만원짜리 계정이라고, 이거? 진짜 대단하시네. 자, 요거 끝나면 있는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이거 끝나면 이 계정에 대한 터치를 안할 거예요. 로그인도 그냥 했어. 그니까 잘받아가지고 그리고 로그인하신다음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계정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거 타치마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타치마키가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작! 카니다 가자 얘들아 이왕 하는거 좋은결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판치로 갈게요 아, SR이네. 흐흥, 먹잇감이 왔다? 아, 씨, 뭐, 모기극혐인데? 뭐, 뭐, 씨, 어떡하냐? 자, 다시, 자, 다시 실패. 와, 900만원짜리 계정, 씨. 야, 900만원짜리 계정 개쩐다. 아, 씨안 나온다. 900만 900만 원짜리 계정에서 안 나온다. <웃음> 히어로를 모두 섬멸하면 지상은 우리의 것이 된다. 히이로우 아, 아 청공왕이다. <웃음>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진짜 구정장님 미안해요, 진짜. 아 다츠마키 꼭 뽑아주고 싶다 아우, 씨. 아 씨. 우 c 아아.. 미스트타운의 괴물이라니 다시 말아 다시 말아 아우자 다시요 제발. 아 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니? 방심은 금물이야. 아, 반의 이게야 <웃음> 어떡해? 엉츠 막히. 마치 제발 항치마키 전율의 치마키 어이씨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보빛이 쏟아지네 아 다시마 또 나왔어 아, 총알은 일곱발 어 아씨 자광아 미안해 자광아 미안해 아댕똥선이네아 지옥의 후부키 아 후부키 수영복 후부키 자광아 자광아 미안해 아, 이씨, 미쳤다, 이씨. 이봐, 겉나 뛰어먹여. 아, 네 이게. 뭐야. 아, 자 미안해. 사이태만 만 빠지! 와 미쳤다 근데 이렇게 안 뜬다고? <목소리가> 와 후캐다오 지미킴 우야오 이 지미킴 내가 하는 우야오니? 지미.. 내가 하는 지미킴이니? 아 미쳤다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나오지? 야..씨..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노란거 와..SSR 자체가 안뜨는데? 아니 도대체 동제랑 타치마킬 다 갖고있는 애들이 뭐야? 야와 앞으로 3발 남았다 세발 남았다 세 발. 와 근데 내가 이거 진짜 네개정이었으면 진짜 빡쳤을 것 같아 진짜 거의 오늘 컴퓨터 반파놨을지도 몰라. 야 지금 내가 자광이거 대리뽑기 해주면서도 이렇게 열받는데 와네개정이었으면 이거 진짜 던졌다. 내가 너의 살기를 못 느꼈을 것 같아? 아 이안이안씨. 이야, 이야. 와씨 해머에들. 안타깝.야 이거 미쳤다. 여기 전율의 앙츠마키 딱 나왔을 때 그때 실패를 누를게요. 동성패미니 대장무. 앙츠마키. 가즈아 앙츠마키. 가즈아 앙츠마키. 감히 우리 배를 야빴았겠다? 우리 배를 야빴대! 도대체 무슨 배야 이거! 야 이거 무슨 배야! 야 이거 뭐지? 야이 배는? 뭐야 이거?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자갈치가 나버렸네 아 와, 씨, <웃음> 자갈치가 나와버리네. <웃음> 미쳤다, 씨. <웃음> 아, 씨. 야, 자갈치가 나와버리네. 야, 미쳤다, 진짜. 야. 아, 미쳤다, 진짜. 야, 한번 더. 자, 마지막 열발 쓸게요. 심지어 있는 거야. 자, 강자 소환 실패 마지막. 아, 마지막! Let's go! 아. 와, 최고 시청자. 자자 이제 편한 바지긴 한데 자 구자장님 죄송,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이거 900만원짜리 계정이거든요 이게 900만원짜리 계정이에요 봐봐요 아토믹 40, 보로스 40 아슈라, 동제, 심해왕 게르간슈프, 소닉, 백신맨, 탱크타 프리즈너, 지저왕, 아마이, 여기 황금볼까지 다있어요 진짜 타츠마키만 없어요 타츠마키만 없는 계정이거든요? 야, 자 우리 구자왕님에게 모두 박수쳐줍시다 사과의 박수 자, 부스, 빨리 다 부장님한테 부자강님한테다 박수 쳐주십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부자강님 <웃음> 박수 <웃음> 제가 어.. 부자강님한테 덱을 그래도 조금 주제넘게 추천을 해드린다면 뭐 저라면 요렇게 할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뒷열 아마이 놓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연소덱 이런거 무시하고 뭐 만약에 간다면 뭐, 요렇게 해갖고, 뒷열에서는 광역 딜 때리고, 동재가 앞열 때려주고, 나머지는 단일 딜이니까, 광역 딜 최대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